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시장 김상돈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각오와 또 다짐,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황금대제라고 합니다. 행운과 제복이 상징하는 여러분들에게 예,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그런 2019년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는 민선실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해이기도 하면서 또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잘 일으켜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요 사업들이 본격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 도시개발, 또 경제, 교육, 복지, 또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 새로운 개발, 발전과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면서 우리 인구도 20만을 넘기는 중견 도시로서 성장을 하고 또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장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 그리고 사람 중심에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공정한 의향시을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투명또 대화가 타협을, 시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700여 공직자와 함께 의향실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의향을 이끌어 가는데 시민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정에 많은 참여를 달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